안녕하세요 집과 인생 그리고 재테크와 부동산 등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LHTV의 김민환 건축사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상가주택이나 근생건물 등을 건축하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또는 건축과 땅을 사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에 관한 것입니다 내 집이나 건물 등 건축을 하시려거나 투자하시려는 분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건축은 어떻게 하며 무엇부터 시작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과정과 절차에 따라 진행하느냐가 아닐까 합니다. 물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건축을 하려면 땅이 있어야 하고 땅이 있으면 설계를 해서 허가를 받고 또 시공자를 선정해서 공사를 하면 되는 것으로 이 정도의 과정이나 단계는 누구나 짐작해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땅은 어떤 곳에 어떤 땅을 사야하고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설계자를 알아보고 또 무슨 방법으로 건축사를 결정하느냐는 등각 과정과 단계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막연해 하는 분들이 많고 또 실제로 이러한 과정을 잘못해서 낭패를 당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게 뭐 옷이나 구두를 사는 것처럼 일상적인 일도 아니고 또 투자하는 돈이 옷이나 구두값과는 비교할 수 없이 엄청난 그야말로 일생일대 대사인데다 그러한 용품이야 알아볼 백화점이나 상점도 많고 또 간단하지만 땅이나 설계 시공 등의 전문가들은 그렇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이러한 전문가나 업체들은 일반인들이 흔하게 접하는 것도 아니고 또잘 알려져 있지도 않으니 더더욱 막연해 하시는 것 같은데 이는 내 집이나 건물 등 건축을 하시려는 분들이나 또는 그러한 건물을 지키기 위한 땅을 사거나 이러한 건물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직접 상담해 오시는 분들을 통해서 그리고 전화나 이메일, 댓글 등으로도 쉽게 알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러한 점 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아무쪼록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 특히 상가주택, 단독주택 등 건물을 지으시려거나 투자하시려는 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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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집이나 건물 등을 짓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네가지 주요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즉 기획, 설계, 시공, 사후관리라는 주요한 네단계인데 그러니까 사람들은 건축을 한다 하면 우선 이 설계나 시공 등만을 생각하지만 사실 이보다 더 먼저 해야 할 일이 기획이며 건물을 다 지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의 성패가 달려있는 임대나 분양, 그리고 하자나 미시공 등을 위한 이 사후관리 또한 대단히 중요한 과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건물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기획, 즉그 건물을 왜, 어디에,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짓고, 또잘 지어진 그 건물을 무슨 방법으로 활용하고, 어떻게 잘 관리할 것이냐는 사후관리까지를 잘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네 과정 모두가 다 중요하고 신중하게 진행해야 하겠지만 이 가운데 어쩌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이 기획과정이 다른 어느 과정보다 더 중요하지 않나 싶은데 사실 많은 사람들은 이를 소홀히 하거나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이는 건물의 종류나 규모 또 각자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거나 굳이 크게 신경 쓸 필요 없다고 할지 모르겠으나 만약 아파트 분양 등과 같이 사업이 크고 리스키한 프로젝트라면 생각이 달라질 것입니다. 즉 어디에 어떤 규모로 어떤 평행의 아파트를 지어서 어떻게 분양해야 할지를 결정하고 판단해야 하는 이 기획과정이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이니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이는 이런 큰 사업이 아닌 규모가 작은 내 집을 짓는 것도 그렇습니다. 과연 왜 어디에 어떤 규모로 어떻게 지을까라는 것을 결정하는 것으로 이를 잘못 판단하여 살면서 아쉽거나 후회를 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닌데 아니 한 번쯤 내 집을 지어본 사람들이라면 그러한 아쉬움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심지어는 후회하거나 낭패를 당하는 경우까지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다 기획을 잘못했거나 신중하게 하지 못한 탓으로 아마 이 기획에 대해서 이야기하라면 제가 온종일 이야기해도 부족할 정도인데 이는 모두 비용과 건물의 가치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 또한 꼭 명심하셔서 기획을 잘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건축이나 땅 사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에 관한 것인데 그렇다면 이 기획을 잘 하기 위해서 무엇을 먼저 해야 할까요 즉 분양 등 대단히 사업이 아닌 내 집이나 상가주택등 소규모 건축을 하는 경우라면 그 건물을 짓는 목적이나 위치, 규모 등은 자신의 상황에 따라 잘 판단해서 결정하면 되는 일이겠지만 그 다음으로 중요한 소요될 재반 건축비용 임대 등 수익금액 추정과 사업성 분석 그리고 예산 책정과 자금 조달 계획 등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또한 만약 건축할 땅을 보유한 경우나 그러한 땅을 매입해야 하는 경우라면 해당 대지에 관련 법규와 규정 등에 따라 어떤 건물이 어떤 규모로 어떻게 건축될 수 있는지 기본계획 소위 가설계를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누가 이가설계라는 말을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는 잘못된 용어로 앞으로는 이 가설계를 기본계획이라고 하겠습니다만 하여튼 이 기본계획을 먼저 해야지 건물의 종류와 규모 등이 결정되고 방금 위에서 이야기한 소유될 건축비, 수익금액 등을 생각해 볼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서 사업성 분석도 할수 있는 것이며 이에 따라 예산책정과 공사비 조달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수 있을 것입니다. 즉 건축을 하려면 과연 해당 대지에 어떤 건물을 어떤 규모로 어떻게 건축될 수 있는지 알아보는 이 기본계획을 가장 먼저 해봐야 한다는 것이죠. 특히 아직 땅을 사기 전이라면 땅을 계약하기 전에 반드시 이 기본계획을 해서 과연 그땅에 어떤 건물이 어떻게 건축 가능한지 판단해보고 결정해야 한다는 말씀은 본 채널에서 수도 없이 제가 강조해온 이야기로 이는 부동산적인 면만이 아니라 건축적이고 법적인 문제도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인데 이러한 의미에서 이 기본계획은 건축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땅을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필수 과정인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세 번째로 기본계획의 중요성과 설계자의 입장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는데 그러니까 건축의 모든 것은 기획부터 시작을 하고 또 기획 가운데서도 이기본계획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거의 모든 것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기본계획의 내용에 따라 사업의 성패가 달려있어 건물을 지을 것인지 말 것인지 또그 땅을 사야 할 것인지 다른 땅을 더 알아봐야 할 것인지가 결정되기 때문으로 이 기본계획이 얼마나 중요하고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는지 알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이 기본계획,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가설계라는 계획에는 해당 대지에 대한 건축 관련 법규와 해당 지자체의 조례, 또 지구단위 지침 등 관련 규정과 법적인 모든 것을 다 적용해서 튼튼하고 쓰기 좋고 아름다운 건물을 건축주 요구사항을 모두 반영해서 설계해야 하는 데다 또 임대나 분양성 그리고 사업성과 경제성 있는 최상안을 의 만들어내는 그야말로 대단히 어렵고도 신중하게 접근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작업인 것입니다. 즉 설계가 건물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인데 이 기본계획은 설계의 시작이며 기본이 되는 것으로 이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설계자와 건축주는 건축주의 생각과 요구사항 등을 발전시켜 최종의 안을 만들어가는 설계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본계획이 잘된 경우라면 설계는 다한 것이나 마찬가지일 정도라 할수 있는데 그런데도 이러한 기본계획을 그 누가 만든 말인지는 모르겠는데 가설계? 그러니까 뭐 가짜 설계? 아니면 그냥 해보는 설계? 뭐이 정도로 생각해서 이런 가설계라는 말이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모두들 이 가설계에 대해서 그다지 비중 있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을 해달라는 사람도 그냥 별 생각 없이 요구하는 것 같고 또 그런 부탁을 받은 설계자들은 열심히 해본다고 꼭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현실을 잘 알기 때문에 별 의미나 책임감, 성실성도 없이 그저 형식적으로 직원들을 시켜서 두면 몇 장만 그려주는 경향도 있는 것이 현실인데 그렇다면 이런 가설계는 의뢰하는 건축주나 설계자 모두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그저 설계자뿐만 아니라 건축주에게도 시간과 정력의 낭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서 드리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음은 네번째로 가설계로 건축사를 선정한다. 그러니까 건축은 결국 기본계획으로부터 시작한다고도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일반 건축주들로서는 평소 잘 알려져 있지도 않은 건축사 등 설계업체를 선정하는데 이 기본계획을 통해서 설계자를 선정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즉, 몇 군데 설계업체로부터 이 가설계라는 기본계획도면을 받아보고 그 가운데 마음에 드는 업체를 선정하는 것 같은데 사실 이는 대단히 위험천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 짧은 기간 동안 책임감도 없이 구상하고 작업한 도면 몇 장의 기본계획안으로 평가를 해서 건축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설계업체를 선정한다는 것은 그 안이 최적이고 최선의 안이 될 수도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즉 설계란 기본계획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설계자와 건축주가 건축주 생각과 요구사항 등을 계속 발전시켜 최종의 안을 만들어가는 과정인 것인데 계약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저 형식적으로 직원들을 시켜서 그려준 도면 몇 장만으로 된 가설계 즉그 기본계획안이 설계업체를 선정하는 기준이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물론 사람들에 따라서는 도면 몇 장만이 아니라 그 사이에 만나보고 대화하며 파악한 실적이나 전문성 등까지 고려할 것이고 또 약사나 의사처럼 일상생활에서 흔하게 접하지 못하는 건축사 등 설계업계의 현실에서 그나마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이 방법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으리라 짐작은 하지만 그 방법이 그렇게 바람직해 보이지 않다는 것만은 확실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같은 대지라도 어떤 설계자가 어떤 마인드로 어떻게 설계하고 계획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안이 나오는 것이고 또 그렇게 만든 기본 계획안은 설계자의 구상일 뿐이며 그 안을 바탕으로 건축주와 설계자 간의 충분한 대화와 협의를 해가며 발전시켜 최적의 설계안을 만들어가는 과정의 설계이기 때문으로 이러한 과정에서 필요한 것은 그러한 과정을 성실하게 리드할 수 있는 책임감과 또 무엇보다도 해당 건물에 대한 충분한 실적과 경험, 노하우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로 건축에 충고할 기획자인 건축사만 잘 선정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려보겠는데 내 집이나 건물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여러 전문가들이 필요합니다. 공인중개사, 건축사, 시공전문가, 전문 하도어업자 등이 필요하고 또 이분들 모두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지만 이 가운데 설계를 하는 건축사만큼 특히 건축주 입장에서 많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전문가는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그것은 제가 꼭 건축사라 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설계는 땅을 결정할 때도 필요하고 사업계획과 예산책정, 각종 건축관련법 등을 점검하는 기획단계에서도 건축사의 도움이나 역할은 지대할 뿐만 아니라 건축의 시작은 기본계획 즉 가설계부터라고 했는데 바로 그 기본계획을 하는 사람도 바로 건축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건축사는 건축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설계와 건축허가를 주도하며 더 나아가서는 그 누구보다 건축주 입장에서 시공업체 선정과정과 공사 내역서나 공사 계약서 등을 검토해주고 도움을 줄 수도 있으며 공사 과정에서도 공사 기성고 관리와 품질 관리 특히 건축주와 설계자의 설계 의도가 제대로 반영되는지 또준공검사와 하자 등 그야말로 건축의 모든 과정인 기획, 설계, 시공, 사후관리까지 건축의 전반적인 것을 꿰뚫어보고 관장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즉 일반적으로는 단지 이 건축사를 설계나 건축허가만을 위해서 찾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건축의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이러한 업무를 PM 즉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라고 하는데 건축사를 그 건물을 총괄하는 이 프로젝트 매니저 즉 총괄기획자로 잘만 활용을 한다면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건축을 잘 모르거나 직장생활 등 자기 업무가 바쁜 사람 그리고 건축을 지나치게 어렵고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신뢰할 만하고 해당 건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이 건축사만 잘 선정을 한다면 내 집이나 건물을 짓는 데큰 도움도 되고 별 어려움 없이 건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강추를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건축을 하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첫 번째로는 건축의 주요 과정과 기획의 중요성 두번째로 건축이나 땅 사기 전에 먼저 해야 할일 세번째로 기본계획의 중요성과 설계자의 입장 네번째로 가설계로 건축사를 선정한다 또 다섯번째로 건축의 총괄 계획자인 건축사만 잘 선정하면 된다 라는 데까지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어떻습니까? 아마도 듣는 사람들에 따라서 생각이 각각 다를 것 같은데 그러니까 건축을 해봤거나 건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시는 분들이야 뭐 특별한 게 없다고 하시든지 또는 제가 말씀드린 것과 다른 의견을 가질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고 건축을 좀 해보려는 사람들이 무엇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덧글 등으로 말씀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정된 시간에 설명드리는 오늘의 이 이야기가 잘 이해하기 어렵다고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러한 것들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야 하는 유튜브 한계이기도 하고 또 건축이란 워낙 주관적이고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하는 일이다 보니 어쩔 수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설명한 내용은 뭐 특별한 목적이 있다거나 특히 건축사 등을 홍보하기 위한 것이 결코 아니란 것을 좀 알아주시면 좋겠고 그동안 평생 설계와 건축을 하면서 실제로 느낀 점들에 대해서 말씀드려 본 것이니 각자의 형편에 따라 잘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 혹시 이런 데 대한 의견이나 궁금한 점 등이 있으시면 선플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또더 구체적인 것을 알고 싶은 경우에는 이 영상 아래 더보기에 적혀있는 제 연락처로 연락을 해 주신다면 그러한 점 등에 대해서도 더 자세한 말씀과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고 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